이쪽에 보시면은, 우리 식품위생 관련 법규 이렇게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 주,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입니다. 자, 이 식품위생법 목차에 보시면은 첫 번째 나니다 자, 몇 년도에 제정되었을까요? 우리 학교, 우리 학과 역사와 같다 얘기를 했습니다. 몇 년입니까? 네, 1962년입니다. 자, 62년 재정 그런 걸 기억을 좀 합시다. 자,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이 자, 이런 식품위생법 개요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 여기에 보시면은. 법에 대해서 나올 때 제일 처음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법이 만들어졌으면 이 법이 옳게 적용이 될수 있도록 완벽하게 갖추려면 법 하나만으로 상세하게 네, 상세한 내용을 법 속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에서는 큰 윤곽을 골격을 이제 잡아두고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해 가지고 시행령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도 다 담지 못하는 거는 또더 상세한 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져서 집행이 되려고 그러면 이와 같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항상 한 세트로 따라다닙니다. 그럼 이제 법은 누가 만들고, 시행령은 누가 만들고, 시행규칙은 누가 만들까?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1962년에 식품위생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 만든 주체는 누구냐? 만들었기는 국회에서 만듭니다. 근데 실제로 국회 의원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국민의 대표 자로서 국회 의원들이 국회에서 모여서 법을 만듭니다. 그러면 실제로 법을 만들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는 이런 것 그 권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국민의 뜻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그 주권이 이렇게 대표를 뽑는 거,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 국민이 선출을 하잖아, 뽑잖아. 맞죠? 그러니까 국민의 그 주권을 모아가지고 그 권한으로, 그 권한으로 법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법 만드는 거 국회의원, 대통령, 권력자라, 권력자라고 그러잖아. 그죠? 근데 결국에는, 자, 입에 법이 잘 만들어져야 돼. 법이 한몇 종류 정도 될까? 몇 가지 정도의 종류의 법이 지금 우리, 어, 우리나라 현행, 법령이 있을까? 이 개수 있다, 나중에 한번 알아 봅시다. 어마어마한 수백 개 아니고요. 수천 개입니다. 그럼 그 법을 어떻게 다 우리가 필요할 때 찾아 쓰면 돼요. 그걸 어떻게 찾아 쓸 것이냐. 자, 그 길도 알았고 줄게요. 자 지금 나왔으니까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 법은 국회에서 만든다 했고 그러면 시행령은 누구가 만들까? 시행령은요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집니다. 대통령령입니다. 그 다음 시행규칙은요 장관, 장관의 장관이 만든 규칙입니다. 그런데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주무부처 장관이 있습니까? 중국 부처 장관이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자, 시행 규칙은, 식품위생법의 시행 규칙은 누구의 영어로 내려와 있냐, 보면 총리령입니다. 식품위생 이쪽에 관, 관계되는 관 주무행정부처는요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식약처라고 그래요 식약처는 식약처장은 장관급이 아니에요 차관급이에요 그래서 장관이 없습니다 장관급이 규칙을 만드는데 못 만들어 그러면 식약처장은 누구의 직속으로 식약처가 들어있냐 정부 조직법에 보면은 총리, 그러니까 식약처장이 규칙을 만들 수 없다. 그러면 식약처 위쪽에 장관이 없어. 그러면은 누구, 누구가 그 위쪽에는 국무총리 권한으로 시행 규칙이 만들어져 있다. 자, 다른 법들은요, 장관이 있으면은 시행규칙 장관영어로 나옵니다. 좀 특이합니다. 식품위생법 자, 그 다음 식품위생법에 다루고 있는게 뭐냐 하면 은 자, 총칙에 들어가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이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그 다음 장기 보존 식품의 기준 규격, 식품별 기준 규격, 그 다음 식품 적객업소 집단급식소 포함해서 조리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 그 다음 검체, 영어로 샘플이라고 하래고요 검체 채취 및 취급 방법, 자 여기에 대해서 교재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또 실제로 공부를 해야 될 부분, 그 다음 기타관계법 여기 이 법들도 우리가 다 다루어야 됩니다. 다 다루어야 되는데 자 많지요. 자, 이게 이 법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느냐. 재정 몇 년도에 만들어졌느냐. 이거 좀 알고 갑시다. 알고 갑시다. 자, 매을 해봅시다. 학교급식법 시 시행령 시행규칙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을까? 자, 빨리 찾아라. 그러면은 어떻게 찾겠습니까? 응? 찾는 방법. 자, 찾는 방법. 저번에 내가 아. 어, 국가법령정보센터앱 깔아두세요 얘기했죠 앱 깔려져 있습니까 네. 자 거기에서 빨리 찾으세요 지금 학교급식법 국민건강정진법 국민영양관리법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중위생법 먹는 물 시행령, 법 시행령 시행 규칙,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 규칙,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 찾으세요. 찾으세요. 재정 연도 알고,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재정 연도만 쫙 해서 법률 나열하면은요, 아, 이게, 식품위생법에서 일부분을 떼내 가지고 또 법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지고 이런 형태가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자, 이거 정리하고 갑시다. 정리하고 자 그리고 부록에는 여러분들이 문제집 문제도 나와 있고 자 여기에 관한 법률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 법률을 우리가 내용을 알려고 그러면은 법의 히스토리, 만들어 재정된 연도를 한번 쭉 머릿속에 담고서 들어가자. 자, 이것을, 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요구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연도 빨리 찾아서 정리하세요. 자, 정리하세요.